간단하게 저희 뷰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라이다 솔루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뷰런 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2년 반 조금 넘은 네, 신생 회사입니다. 하지만 어,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미국 상세에 이제 미국 시장 국자 개척을 위한 지사를 설립을 했고요. 독일 이는에도 유럽 완성차와 티어원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 지사를 설립해서 어좀 다각도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력 이제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에이더스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오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 회사는 오늘자 기준으로 총 4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70% 이상이 모두 R&D로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테크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부모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올해 1월 기준으로 한화 100억 정도로 프리 A 라운드를 마쳤고요 네, 뭐 내년도도 프리 아 이제 시리즈 A를 좀 오픈할 생각입니다. 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뷰러는 라이다의 종류, 뭐 브랜드나 이제 상관없이 동작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게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라이다라는 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도 있고, 뭐모 로테이팅 타입도 있습니다. 그외 채널 수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브랜드도 다양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다 호환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자율주행 차량 양산이 타깃이다 보니까 그런 양산용 칩셋인, 모 르네사스, 뭐, TI, 이런 쪽에 동작하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성능을 기반으로 이제 세계 최초, 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라이다만 사용해서 국내와 미국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습득한 최초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이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할 건데요. 어, 라이다는 이제 빛을 쏴서 객체에 되돌아오는 그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센서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아주 고밀도에 그리고 넓은 해상도 등의 여러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905나무에서 1550나무 화장의 적외선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적외선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저조도라거나 뭐 낮과 밤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저희 드론테크놀로지 그리고 라이다 솔루션이 하고 있는 기본 전구라고할수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라이다 센서에서 나오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점들의 집합 이걸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제 인지 소프트웨어는 정확하게 어,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객체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은 네, 위치, 사이즈, 방향, 속도 등 다양한 값들이 되겠죠. 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너 센서는 사람의 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지 소프트웨어는 뇌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라이더 센서가 활용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측량 쪽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왔고 고 지금은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킹 시스템이라거나 위성 추적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되고 있지만 음 최근에는 좀더 우리 삶에 가까운 영역으로 라이더 센서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우리 대택에서 설명해 주셨던 ITS 그리고 뭐 보안, 안전 쪽, 어, 그리고 스마트 시티 로들어 가는 부분들에도 라이다 솔루션이 적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뭐 하나 예를 뭐, 뭐, 들어 드리자면 이제 카메라 대비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같은 데 혹은 독거인들이 계시는 중에서 어떤 안전을 위한 쪽으로 카메라 대신해서 라이다가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어, 봐주시면 될것고또 이게 간이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쪽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DAS와 ITS 두 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먼저 자유주행 ADAS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라이다의 정확한 거리 정보는 정확한 자율주행이 필요한 시스템에 활용되기 아주 적절한 솔루션입니다. 보통 자율주행은 인지, 판단, 제어로 구성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 라이다, 뭐 레이더, 카메라, 이런 센서들의 역할은 인지 영역에서 주변 정보를 검출하고 내 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센서들, 중에서 좀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카메라, 레이더에 대비해서 라이다가 어떤 이유로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좌측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시면, 뭐 이제 객체 검출, 객체 분류, 날씨나 도로에 대한 영향, 분진 속도, 거리 정확도 등등 이런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카메라나 레이더는 각각의 지표에서 좀 장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자율주행의 수준이 점점 시간을 더해갈수 올라가면 할수록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이슈가 커질수록 결론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그 안전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세 가지를 모두 합친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커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라이다의 이런 다른 센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기능성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화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이다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거리 정보 측정값입니다. 뭐 카메라나 레이다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기반으로 거리를 예측하죠. 그럼 픽셀 하나당 가지는 그 환산된 거리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그 픽셀들이 가지는 거리 대응 값들이 커지겠죠, 범위가?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mm1 값들이 좀 도출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라이다는 뭐 950에서 1550, 아, 905에서 1550 정도에 적에서 파장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써요. 이 전파에 파장되는 음.. 아무래도 적외선 보다 굉장히 멀어서 빛진성을 떨어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확한 거리 측정을 레이더로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적일 이 있죠. 어.. 이 이미지들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음.. 왼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그림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어.. 카메라는 이게 사람인지 그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건 뭐 유명한 아쉽은 아시겠지만 티사의 사고 현장입니다. 티사는 카메라 기반으로 이제 에이 a 스를구현 하고 있죠. 근데 이 카메라가 앞에 있는 이 트럭 하얀색 트럭이 이제 정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들이받은거예요 하늘이구나 하고 그리고 왼쪽 아래 같은 경우는 어, 실제 차량과 그 옆에 트럭에 모니터에 나오는 차량 두 개를 과연 카메라가 실제와 아닌 촬영을 구분할 수 있느냐 또 답하기 힘들죠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이동 객체에 대해서도 분류할수 있느냐 이런 한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카메라는 아무래도 RGB 값으로 객체 거리를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하는 애매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라인화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에 있어 중요한 센서로 많이 그 영역을 넓혀하고 가고 있어요. 뭐검출뿐만이 아니라 위치 인식에 중요한 요소이고 또 최근에는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커딩,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 시점을 정확히 판단을 해주거나 어, 자차 경로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어, 미리 파악해서 이제 실제 차량 운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라이너들이 가 뽑아주고 자율주행의 많은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녹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라이나 센서와 소프트웨어는 자동차 업계의 실제 양산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성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안정성, 뭐, 적용성, 그 다음에 고성능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a 이다스나 자율주행 시스템은 학습된 객체만이 아니고, 이제 센서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검출하고, 속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카메라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요. 음, 학습된 객체만 검출하는 거를 라이다 센서에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소장노탈로 답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3차원 거리 정보라는 것을 이제 안전에 잘 활용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고, 어,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도 고려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양산 관점에서 실제 양산되는 프로세서에 동작하는 을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XPE, 르네사스 뭐, 인피니온, 키라이 등등의 이런 실제 양산 칩셋에서 작동되는 그런 이제 어, 검증 측면에서 좀 굉장히 이점을 어, 가지게 될수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높은 성능이 잘된 시스템의 차원에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첫 단추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라이가 개발이 들어갈 때 물론 시작을 할 때는 데이터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하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안전적인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리테스트가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어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현재에 있어요. 뭐 보시는 이미지처럼 동물이라거나, 같 갑자기 전방에서 튀어나오는, 어, 객체라거나, 차량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혼들, 혹은 도로 위에 있는 저런 알수 없는 비정형, 비약색 객체들. 근데 이렇게 있었을 때, 뭐, 그냥 모든 분다 들이받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자율주의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객체들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과연 저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수풀 속에 덮여 있는 차라거나 뭐 카트에 둘러서 있는 차라거나 외른쪽에뭐저 처음 보는 이상한 이동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 라이너 차원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이런 예상치 못하게 생긴 이동 객체들에대해서 비정형, 비약속 객체들에 대한 검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디텍션 네트워크에서는 안정성을 높이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보시는 이런 피처 레벨에 개개의 알고리즘으로 분출해야 되는 요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정형, 비약 객체들, 그리고 도로의 정보들, 그리고 ADAS 기능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딩 과정들이 수반이 되고요. 이것들은, 음, 어느 정도 수작업 기반으로 분류 및 보완하는 것도 수반이 되어야만 조금 더 고성능이, 그리고 안전한, 음, 기정형, 기학습 개체에 대한 대응들이 가능해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뷰런 테크놀로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율제거와 ADAS 고도화를 실현 하는 솔루션 뷰1을 개발하였구요. 음, 차선 변경, 뭐, 차량 파악, 사각지대, 뭐, 가드일 토널 측정 등등의 어, 이런 기능들을 상용화된 차량용 칩셋에서 아주 안정적이며,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가능케 하는, 네, 그비어를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ITS,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현재 ITS라는 산업에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 통합 관제, 뭐, 신호기반 차량 번호, 어, 단속, 뭐 교통 분석, 보행자 안전 등등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안전부터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까지 정말 복잡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영역들은 아무래도 기존 영상 기반으로서 좀 대응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AI가 과연 어떤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느냐? 오히려 여기 적힌 것만 보더라도 3분의 2는 AI가 다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백의 문제로 이렇게 표시 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도 라이다에 대한, 라이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라이다를 찾을까요? 그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무엇이 해결이 안 돼서 라이다를 찾는 걸까요? 음 먼저 라이다 솔루션이 ITS라는 영역에서 기존 영상기반 솔루션 대비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다는 적외선을 쓰기 때문에 주야간 저조도 환경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뭐 카메라 영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뭐 IR 카메라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라이다는 그럴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는 기존 영상 카메라 대비 아주 멀분 어 투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이다센서는 최대 500m 그, 그 이상 킬로미터 단위로도 대응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센서 타입에 따라서 360도 대응 가능한 센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결과적으로 사각지대나 음영지역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운영비용이 절감된다는 효과도 기대해 볼수가 있겠죠 어그 다음으로는 좀정밀한 객체 인지가 가능합니다 음 기존의 검지 시스템과 대비해서 센치미터 단위 혹은 그보다 더 정밀한 레졸루션을 바탕으로 객체 인식을 할수 있는 게 라이나의 어떤 압도적인 장점 중의 하나라고 볼수있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기반으로 실제 ITS에서 어느 분야에 적용이 될까? 간단하게 한장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일반 도로, 고속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터널.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서 이제 라이나들이 기존 솔루션들을 보완 혹은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어, 아직도 좀좀 좀 추상적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씩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구간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더 진보된 어, 교통 관제를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톨 게이트나 이런 쪽에서 나이다가 설치가 되면. 차선별, 이제 톨게이트는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물차, 뭐 버스 이런 전용 차선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그렇게 럼그 구분을 하는 목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재 기존의 카메라나 영상 시스템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라이다가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객체를 파악하고 속도를 파악하고 체적을 파악하고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차량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저희 솔루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용차, 그리고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 그리고 이륜차, 오토바이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리고 있지만 엔드유주 어, 목적에 따라서 더 디테일한 차량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통정보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더 정확하고 실시간성을 갖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ITS의 운영 효율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보행자 안전 내가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교통 정보에 대한 어, 판단 그리고 돌발 상황 방지 그리고 CITS 어, 결국에 라이다라는 것은 뭐 가령 예를 들어 학교나거나 병원 쪽에 있는 보행자 현장 쪽에서 이제 교통 취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동시에 차량과 함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를 분류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동시에 파악을 해서 이사고를 기원에 병지를 한다고 하는 쪽은 실수가 있고요 이제 실시간 성은 뭐 제가 계속 그런 점을 드리는 부분이고 돌발상황뭔지 어, 돌발상황이라는게 굉장히 많은 걸 애포를 하고 있어요. 도로상에서의 역주행, 뭐,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뭐, 무단횡단 등등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라이다 솔루션은 탐지범에 대해서 어, 대처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뷰런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용 뷰원 말고도 이런 ITS랑 뷰투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오 말을 많이 한 관계로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네, 자율주행이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라이다만 사용해서 자율주행 변경을 접수한 회사인데요. 그 배경은 서울, 부산, 한 4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카메라나 GPS, 초음파 레이더 센서 없이 라이다만 설치를 해서 사용을 네,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정 없었요무고속로 상황이긴 지만 네, 라이나 한 대, 신지한 대만 사용했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안전하게 서울 부산을 자율만으로 저희가 네, 을 했습니다. 네, 영상 봐셔도 될게요. 네, 그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회전용 센서 말고도 고정형 센서, 이제 해당 부분은 천장에 한 대, 전방에 세 대, 총네 대를 써서 또 국내에서 자유적인 연구를 습득을 했고요. 저희는 중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올해 샌프란시스코와 에버나주에서 자유적인 연구를 같은 다이너 솔루션만으로 습득을 했습니다. 어, 그 외에도 공사 현장에서 이제 업맨드 브라운피 그리라고 하죠. 이런 인 이동체에도 적용이 돼서 공사 현장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도 쓰이고, 지게차라거나 불싹기에도 라이나가 적용이 돼서 작업자의 충돌 방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산업관리 안전으로도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마인테스가가중요하다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스마트 인터섹션이라고 한다거나 스마트 하이웨이 쪽으로 해서 교차로와 고속도로 쪽에 실제로 라이나를 설치해서 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말보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빠를것 같아서 어, 혹시 맨 오른쪽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라인가 한내간으로 고속도로 상하행사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차선별로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거는 교통체제을 의미합니다. 각 차선별 객체를 모두 파악을 해서 이 차선의 교통량이 좀 어떻다라는 걸, 네, 도식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중간 중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차량이 위에 느낌 표와 함께 속도이 표시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상 설정에 놓은 일정 속도를 초과하는 과속 차량을 제가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구간별로 차량의 개수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평균 속도도 같이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그 외에도 배달 로것이라거나 무인 선박 쪽으로도 저희 자율주행 솔루션이 고입돼서 어,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체적을 파악하는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물류 쪽에서도 지금 저희 라인업 활용, 예,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으로 컨테이너 안에 체적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뭐 지금 몇 프로다 부르로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브루트 크러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좀더 자세한, 저희가 지금 실제로도 공항이라거나 항만 같은 중요 국가 인프라 시설들과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세션이 끝나고 저희 교수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